연애의 맛 김종민이 황미나의 새벽 문자에 심쿵했다. 25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는 가수 김종민과 기상캐스터 황미나가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여행을 가기 위해 김종민은 황미나의 집 앞으로 내 밀어갔다. 황미나는 많은 짐 때문에 동생과 함께 나와있었다. 김종민은 황미나의 동생을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다. 황민아의 동생은 미나의 무거운 짐을 놀리듯 언니가 한달 여행 간다며 농담을 던지다. 언니 잘 부탁한다. 고 인사했다. 김종민의 차를 타고 여행지로 향하던 중 김종민은 여행 전날 새벽에 황민아가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언급했다. 김종민은 한방 미소를 지으며 어제 스케줄 끝나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너한테 문자가 와서 깜짝 놀랐다. 새벽에 문자가 오니까 설레더라고 말했다. 이에 황민아는 이전에도 여러 번 문자를 보내고 싶었는 대 아직은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스튜디오에 있던 박나래는 밤 12시부터 새벽 2시문 자가 제일 설렌다며 동감했다.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의 달콤한 1박 2일 여행기. 가화제다. 이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연예의 맏에서는 김종민과 황미나 커플이 영흥도섬 여행기가 그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주 달달한 연인의 포스를 뽐낸 바 있다. 마트에서 김종민이 카트를 끌고 황미나는 꼼꼼하게 물건을 골랐다. 펜션에 도착한 두 사람은 복층인데 방이 한개뿐이다 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기가 발생했다. 뜻밖의 상황에 황민아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김종민은 오해야 진짜 몰랐다라고 결백을 주장 웃음을 자안 했다. 김종민과 황미나는 지난주에 이어 연인 포스를 물씬 냈다. 밤바다에서 폭죽놀이를 즐기며 낭만에 휩싸였다. 김종민, 은 황미나의 적극적인 표현에 거리를 두기도. 이 모습을 본 MC 최화정은 두 사람의 타이밍이 살짝.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해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진심으로 대하면 이 사람 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한다. 표현해야 한다며 아쉬워 했다.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 서로의 진심 확인. 사진. 슬래시 tv 조선. 황미나도 김종민에게 나한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은 나만 힘든 부분이 생기면 상관없는 데상 대방도 힘든 부분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황민아는 오빠 말도 맞지만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면 오히려 힘들다. 나도 그동안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오빠가 바쁠 것 같아서 오빠를 배려한다. 고그 연락을 못했을 때가 많다. 그런데 오빠는 내가 연락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아예 모르지 않느냐? 너무 배려만 하지 말고 오빠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다가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속내를 덜어놨다. 이에 김종민도 용기를 냈다. 그는 이건 정말 솔직한 이야기다. 방송에서 보는 김종민과 그냥 김종민의 모습이 차이다.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사실 제일 겁이 난다. 너도 방송에서 보던 내 모습으로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가? 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방송 외에 다른 이미지가 뿐. 명히 있다. 방송은 좋은 모습만 편집이 되어 나가는 거니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실제 모습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어당겼다. 연애에 맞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연애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정일보 김수연 기자 연애에 맞 김종민이 황미나와 연락을 안 한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 환미나 커플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됐다. 이날 김종민은 제작진과 만나 식사를 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털어놨다. 김종민은 이필모 서수연의 결혼을 언급하며 정말 대단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종민은 처음 방송할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라며 나도 처음에 결혼 생각이 있었다. 나도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접근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은 코요태 스무주년 앨범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고 말하며 촬영이 황미나를 만나러 가는 유일한 시간이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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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의 맛에서종민아 커플로 사랑받은 코요태 김종민 대쉬. 기상캐스터 황미나 커플이 결국 결별했다. 김종민은 21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연애의 맛에서 제작진과 만나 황미나와 이별했다고 고백했다. 김종민은 내가 계속 촬영을 해야 하니까 통화가 쉽지 않았다. 어쨌거나 연애의 맞촬영이 잡히면 나는 촬영이라기보다음 나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아니면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나는 내가 일할 때만 본인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나에게 혼돈이 왔을 것 같다. 내 생각만 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